그리고 또 철의 부식이라고 있는데, 이거 이따가 할 건데, 그, 뭐냐, 철의 부식은, 그러니까 산, 연소 반응은 되게 빠르게 이렇게 산소와 결합한, 결, 결합하는데, 음. 그 뭐냐, 철의 부식 같은, 철의 부식 반응 같은 경우는 되게 느리게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어. 철이 녹 쓰는 거고, 음식물의 소화, 이런 것처럼, 음.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것도 또 산화 반응의 예이지만 이건 느린 산화라고 할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이 산소, 산화가요, 산소랑 결합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자를 잃는 반응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산화 반응이 될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환원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환원은, 산화물이 산소를 그 잃는 잃어버리는 잃는 잃는 반응인데요. 예. 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산화철 탄소 이렇게 결합을 했어요. 응.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철하고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결합이 됐잖아요. 네. 음.